<웃음> 미로로 들어왔다 일단 감자 뽑아 이거 이거 다 뽑아야 된다 어다신니 뽑자 잠깐만 일단 채집한 거 갖다 버리고 뽑자 뽑으세요 형나 지금 캐스트 에 이거 일단 구리 55개 여기다 넣어도 아니다 자수정을 넣어두자 자수정 팔아볼가 저거 나중에 뭐 좋은데 쓸것 같아가지고 야 아빠가 500골드 줬다 받았나 응 나도 2 0 0 0원있나 있네 가방 사야겠다, 나도. 어, 파스닙, 좀 비싼 거 하나 쪼었고. 네가막 나머지 뽑아봐. 아. 진료소에다 두고 가가지고 돈이 나가구나. 뭐라. 씨앗 사서 심고, 심, 심을까? 농사할 거야? 농사? 할까? 농사하려면 돈을, 돈이 더 있어야 돼. 그럴까? 그러겠지 음. 일단 오늘은 뭐험거들 들어가야 돼? 아. 나 가방도 사야 되는데. 가방 사자. 아, 야, 아니다. 그럼 돈이 너무 없다. 음식을 먼저 사자. 일단 나, 나 집에다 아이템 좀 버리고 갈게. 응. 음. 불이 55. 안 돼. 집에 딱,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 가겠습니다. 국갱이랑 칼만 들고 가는 거야. 나쁘지 않네. 그래서 모험가 길드가 어디 있는 거 광산 있는데? 야, 광산인데 차... 있나? 어야 오늘 마트 안 한다 그래 은비를 가수평가하면 큰일 난다 너네들 왜? 어떤 남자애가 은비를 가수평가했다 나 잠깐만 음... 음식 좀몇개 사가야되지 않을까? 응 음. 어디서 하지? 주점 주점에서? 사갖고 갈까? 음만하 사가는게 낫지 아닌데 오늘 광산 가지 말까? 갈까 그냥 가지 말까? 오늘 다파좀 쉬는 날 낚시나 하자. 나쁘지 않네. 낚시하다가 술 먹고 들어가자. 니크. 나 가면 용광로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웃음> 용광로. 이거랑 석영 팔자 그냥 이거. 응. 음. 누가 사겠지? 땅이 수정도 팔까? 당연하지. 뭐야? 아, 팔아버려야지. 야, 니네 집에 개 들어왔다. 어, 그거 내가 먹, 먹은 거. 아, 우리 집은 왜 고양이 언제 온냐 몰라, 나중에 오겠지. 언젠가 오지 않을까? 원래 5일차 되는 날 버려져 있던데. 이제 용광로라는 걸 만들어 볼까요? 여기 안에 돌이 있나요? 돌이 58개 있네. 용광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웃음> 네 집은 이제 대장간이다. <웃음> 너 당신. 지금, 지금 여기서 뭘한건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집은 이제부터 대장간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대장이다, 니네 집은. 니네 집에다 하나, 한 군데 두게 니네, 니네 집에만 놔둬진다, 이게. 이유는 모르겠다. 음, 뭐. 석탄 있나, 집에? 응? 음? 개 만졌다, 방금. 개 만지는 석탄. 엄청 좋아한다. 애가 흥분하는데. 야, 나 구리를 주개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가능같다 어, 큰일 났다. 왜? 내가 잘못, 한 이상한 거 사버렸다. <웃음> 아, 맞네. 어떻게 쓰는 거냐, 이거. 응? 이거... 광석과 석탄 아이고 어째 놓는 거야 이거 야 뛰어다니지 마너 집에서 아이 다놀어 어째 쓰는 거야 이거 응? 아 미치겠네 진짜 어? 어쩔 어수 없다. 광산가야 한다. 어? 야 넣으니까 된다 주게. 주게? 어. 어? 그냥 어. 석탄이랑 그거 인벤토리 넣은 상태로 구리 넣으니까 되는데. 음. 레전드네. 구리 주... 어? 완성됐다. 이제 완성됐다고? 응. 구리 주게 완성됐다. 구리주개로 다 만들어버릴까? 개가 응. 자꾸 헉헉거리는데 이놈이 와 진짜 자꾸 어쩌노 우리집으로 갈래? 이 집에는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집에 뭐가 없다 당연히 뭐가 없지 구리 주게 만들면 뭐 해야되냐 이게 주게 만들면? 어 녹슨검도 이거 팔아보야겠다 안 팔린다 이 광산에 있냐 지금 어 지금, 실수로 돈을 썼기 때문에, 돈을 녹아달라 해야 된다. 오케이, 뺏꿔 나. 아직도 지지 마, 임마. 어, 사비 나무. 이 보자 이거 구리 그냥 석탄주기 구리주기 7개로 바꿀게응 구리주기 나무 섬유 허수아비 하나 만들자 어쩔 수없다 농사하자 내가 집에서 심심하다 음. 벌써 오후 7시인데 음. 왔다 오늘 아문 닫는 날이다 따끈한 한끼 필요해. 고마워요. 대초원의 왕자의 모험. 아, 네. 어디 있습니까? 8시 40분입니다. 응? 8시 40분입니다. 9시입니다. 아만나 조지마트에서 먹을 거면 좀 사갖고 가자. 뭐라고, 야, 정원이. 조지마트에서 이거 어떻게 사냐고. 조지마트? 응. 아니, 거기서 사는 거 아닐걸? 아, 진짜. 오 짠어.. 아 사진다 벽지 조지 콜라 1015 근데 비싸다 응 케일도 한번 심어볼까? 아닌데 너무 비싸네 응. 아.. 안되겠다 이거하고 땅게하고 응. 올게 오케이 지금 집중이 1도 안돼 응? 내땅게만 오고 오면 네가, 내가 있을 줄 모르겠다 오늘 빨리 잘래 일찍 자게? 응 음. 10시 50분 야 이제 올라와야겠는데 나 열심히 뛰고 있다 11시 아예 천천히 와도 되겠다 이번에한열층 가는 게더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얘 석탄하고 그런 거 버리면 안 되겠다. 어어... 어어... 늦어지면 안되지 늦어지면 안되지 난 잔다 뭐야 구리 굽고 자자 자 구리만 꺼내자 돈 얼마 벌었냐? 1600원 응 가방 살까? 어2천원 죽이게됐죽 일곱 개 됐다. 팔까? 네. 어쩌지, 이거? 파는건 나쁘지 않아요. 아, 이거 호시모이니까 들고 있자. 나무도 놔두고, 섬유도 놔두고, 살 거면 이 꽃이나 팔자. 아, 난, 딴 게임하고 오겠어. 오케이. 오케이. 아나온다나 이거 확인만 하. 나도 매일 뭐 왔나? 어, 뭐 왔다. 도끼 찾아라한다 어디서 나한테 뿌려 먹으려고? Peki. Hmm.